기억해 그 모든 걸이 맘때 우릴 감싸던 공기 맘 차가워지던 바람 네 손을 잡았을 때에 처럼 웃던 나 어김없이 거리에 겨우 꼭 함께 보고 싶다고 오로라에게. 생각을 했어 내가 너의 곁이 되어야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설레는 그런 사랑이 되고 싶어 없이 거리에 우리 약속처럼 기다리는 니그 자리에 있어 주는 니 내가 니가 좋아하는 그 계절이야 반가운 첫눈처럼 길 건너에 네가 있어 나는 항상 그게 꿈 같아 달려간 너